알람가몰라 <웃음> 싸고 좋은 건 없어! 요거 블라인드?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김현승입니다. 오늘 이 황금기 김현승 PD님을 모시고 저희가 아주 적절한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알람가몰라 <웃음> <웃음> 그렇 세코나 알라가 네. 몰라에서 오늘 다룰 주제는 네. 사실 일 PD님이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제보가 아니라 <웃음> <웃음> 질문를한 거지. <가지. 웃음> 도대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받을 때 음. 옵션이 너무 많다. 음. 뭘 선택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뭐 MP3 아니면 웨이브, 그다음에 음. 요새는 플라 음. 고음질 음원인 플라까지 네. 이렇게 다운로드 옵션이 있는데 네. 가격이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과연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비싼 거요. 아, 그렇죠. 다한거 <웃음> 아, 아니야 자본주의에서? 아 그럼요. 어 싸고 좋은 건 없어. 어 그럼요. 플락과 웨이브와 MP3가 네.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름이 다르고요. 네. 가격이 다르죠. 스튜디오에서 음원을 만들면 네. 녹음을 하고 믹스를 하고 그다음에 마스터링 스튜디오 가서 마스터링을 네. 거치면 보통 웨이브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웨이브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음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브 자체가 음. 저희가 애초에 기록하는 포맷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웨이브 혹은 뭐 음. 맥같은 경우 음. 뭐 AIFF 네. 뭐 이런 파일을 쓰기도 하는데 네. 뭐 파일 포맷의 일종들입니다. 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표준으로 많이 쓰는 음. 최초에 기록되는 음. 형태가 웨이브고요 네. 웨이브 파일이 있고 그것들이 쭉쭉쭉 계속 작업이 되면서 가공이 될 때도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음. 여러분들한테 유통이 될때 음. 그때 MP3라는 압축 포맷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 압축 포맷을 사용할까요?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죠. 예! <웃음> 왜냐하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고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음악을 재생하거나 네. 이럴 때 인터넷상에서 네. 웹상에서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죠. <웃음> 저희가 보통 이제 웨이브 파일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CD 음원을 기준을 많이 삼거든요. 그렇죠. CD 포맷이 바로 44,100 샘플레이트의 16비트 레이트를 가진.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보통 이제 CD 음원 포맷이라고 해요. 곡의 용량이 네. 한고에버리 잡아서 네네. 한 50메가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MP3는 보통 한 5메가 나오거든요. 어, 거의 한 10분의 1 가까이 줄어들어요. 네, 네. 그래서 MP3를 이렇게 많이 유통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아, IT 강국 아닙니까? 어, 접어들면서 네. 웨이브 포맷 정도의 사이즈를 재생하는데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본질이 네. 또 스트리밍 사이트마다... 달라요. 미묘하게 달라요. 달라요. 요거 블라인드 아 야야 블라인드 좀 그만해 야 <웃음> 맞들렸어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고음질 음원이라고 오.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웨이브 파일 정도의 정보량을 담고 있는 네. 이상을 고음질 음원이라고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고음질 음원을 똑같은 용량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고음질 음원을 손실이 없는 상태로 무손실인 음. 상태로 압축한 음. 형태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쵸? 그게 바로 플라. 음. 무손실 음원의 압축 형태가 플락이에요. 그래서 플락 파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가진 원본의 음원을 무손실로 압축한 용량만 줄은 그런 무손실 압축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P3는 굉장히 좀 손실이 많이 된 그런 압축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느냐? 네네. 선택할 때, 다운로드할 때뭘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P3... 320K 정도면 웨이브랑 비교해도 잘 구분 못해요, 사람들? 사실, 음. 1644의 네. 웨이브 파일이라는 네. 320 mp3랑 음. 비교했을 때 네. 대부분의 재생 환경에서는 음.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해요. 음, 맞아요. 하지만 이제, 공연장 같이 그 되게 큰 네, 스피커들에서 네, 큰 볼륨으로 음, 나거나 음, 하면은 음, 차이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되게 고급 재생기기나 음, 고급 음, 이어폰들 음, 쓰시는 분들은 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음, 핸드폰으로 플레이하고 음. 거기서 이제 직결해서 네. 중저가 이하의 이어폰으로 음. 들으시는 거면 310K랑 1644 웨이브랑 구별할수 있을까? 저도 좀 자신이 없는 분들. <웃음>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거를. 하자, <웃음> 그러지 마! 네. <웃음> 재생기기나 재생 음. 환경이 받쳐준다라는 전제하에서 음. 음. 고음질 음원들은 확실히 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일반적인 재생 환경에서 재생을 하시는 경우다 라고 음. 하시면 MP3 정도 선택하셔도 음. 무방하시고요 다만 320K 정도는 음. 꼭 선택하시는 걸 음. 권장합니다 192, 그 다음에 192, 128 192도, 192도 팔아요? 네, 128도 팔아요 오, 그래요? 네. 그거는 좀 문제 있는데. 어, 문제 있어요. 예, 음, 음손실이 너무 많아서 아, 음손실이 그때부터는 음, 좀 눈에 띄게 음, 많아지거든요. 음, 음, 음,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 320K의 음. mp3 정도는 유지를 음, 하시는 음. 게 좋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생 환경에 받쳐주시고, 음, 음, 음. 그 다음에 뭐 저장 공간이라던가 음, 이런 것들이 좀 여유가 있다. 음, 음. 요새 또뭐하드을 넉넉하니까. 아, <웃음> 그쵸. 네. 그런 상황이라면 뭐 음. 웬만하면 웨이브나 고음질 음원으로 음. 플레이해서 들으시는 게좀더 이제 음악 감상을 고급지게 할수 있는. 네, 네. 그쵸. 뭐 하나 더 붙이자면 네. 아까 그 CD 음원 같은 경우는 네. 44100에 16비트 레이트가 네. 이제 기본이라고 했고 네. 맞습니다. 블루레이로 음. 들어가면 48000에 음. 24비트 레이트가 네. 이제 기본 포맷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보통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음. 어, 샘플레이트와 비트레이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이제 영상 쪽에다가 뭔가 음원을 제공해야 되거나 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음. 24비트에 48000 샘플레이트로 음.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고음질 음원 같은 경우는 88,100이나 96,000 이상부터 저희가 고음질 음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또 얘기를 시작하면 아이고 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네. 길어지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제대로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방송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알람다 몰라! 프로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